자 오늘은 민용 커뮤니티 데이 뭐 복가 커뮤니티 데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딱그 커뮤니티 즐기러 가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가 확실해요 딱 이제 역 앞에 갔는데 그 지갑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갖고 나왔는데 순간 너무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호텔 그직원분한테 가가지고 아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방에 있을 수도 있다 방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지갑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민망했어요 아 배경이 조금 그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웃음> 신호등 같은 게좀 신기하게 생겼죠? 저 현재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도쿄 포켓몬 투어라는 컨텐츠로 아 일본 도쿄에서 그 포켓몬 성지 싹 순례하고 있거든요 도, 도쿄 포켓몬 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신주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한반 정도 돼가지고 이미 커뮤니티 시작했거든요 이 커뮤니티 데이 때는 여러분 허고풀이 필수야 그 망나뇽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죠 잠깐 일단은 공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여기 신주쿠 공원이라고 겁나 큰데 있거든요 아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있으니까 강제로 약간 인싸된 느낌이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잡는 거는 공원을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민용 이로치가 나왔어. 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 얘는 확실하게, 이거 매겨가지고, 하이퍼볼로우 잡자. 아마 뭐, 개체값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잡는 게 중요하지. 응. 땅, 땅, 땅. 그렇지. 개체값, 머니. 와우. 진짜 너무 애매해. 오.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신주쿠 공원이군요 공원 안에 스타벅스도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아 입장료가 따로 있네 아, 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입장료가 따로 있었군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갑시다 오, QR로 돼 있네 일단은 지금 큰일 난게 배터리 없어가지고 빨리 이쪽에 스타벅스부터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인 것 같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이제, 이제 카페베네 아 카페베네란다 <웃음> 스타벅스 와공원 근데 진짜 겁나 크다 아이 정도 규모은 오늘 여기서만 돌아도 그냥 뽕 뽑겠는데? 잔디밭에서 노는 거아 여기 서 돗자리 깔고 그냥 쉬면 딱 좋겠네 와 계속 아스팔트에서만 걷다가 이거 얼마만에 밟는 잔디입니까? 비상 초 변수 발생 이거 어요야아 진짜 배터리 없는데 이거 아, 이거 기다리면 커뮤니티 되게 끝나고 어 아니 왜 배터리를 안 충전 안 해가지고 있어 하... 자 일단은 부랴부랴 좀 충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거 포켓스탑 많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후딱 싹쓸이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여기 진짜 이쁘죠? 아니 공원이 이게 뭔가 영국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저 앞쪽에 가보니까 그 스톱들이 좀 많네 여기는 스톱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어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민영들 좀 쏟아지네 아까 이거 그 촬영 안할때 혼자 잡을 때 지금 벌써 이로치 한세 마리 나왔거든요? 역시 공원이 커서 그런가? 여기 완전 명당이야. 이로치가 막 쏟아져. 잘하면 막 민용 좀 고개체 같은 거좀 얻으면은 오늘 진짜 초대박학이다. 아, 아까 저 뒤쪽에서 봤던 그 타워네요. 좀몬 타워야?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야, <웃음> 드디어 뭔가 일, 굉장히 일본스러운 건축물 나왔네요. 느낌 지리는데? <웃음> 어떻게 저기 건물 안에 딱 민용이 한 마리 있냐 너나 기다렸구나 일로 와너이거 치니? 어림없는 소리 아 어? 근데 CP값 꽤 높은데? 이러면 은 좋은 거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저를 기다린 민용일까요 얘가? 자 민용아 어서 오렴 개체값은 어림없고요 와 지금 여기 안에도 보니까 포케스탑이 이게 몇 개예요? 여기 공원 포고하기 진짜 좋겠다 이 커뮤니티 데이 때는 무조건 빨리 잡는 게 이득이야 한 마리 정도는 놓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스피드가 생명이야 와 이거 지린다 이거는 못못 못 참겠다 이건 찍고 가야 돼 와우 아 날씨 좀만 더 좋았으면 오, 여기는 숲이 완전 우거져가지고 뭔가 던전 들어가는 것 같네 저번에 또백개채 야생을 먹었기 때문에 뭐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아, 1 0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4시 5분이에요 1시간도 안 남았어 후딱 잡아야 돼와 방금 여기 있는 거 싹쓸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 실화야아 어디로 가보지? 잠깐만 그러면 여기 말고 저기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가면은 좀 괜찮을지도? 아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기는 하나 봅니다 아직 6시 되지도 않았는데 해가 져버리네 여기도 안 가본 데라 아마 민용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한번 싹 털어봅시다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쏟아진다 후딱 잡자 야 여기도 공원 예쁘다 여기서 캐치볼 하기 딱이겠는데? 과연 오늘 정산할 때 어떤 민용이 좀 떴을지 일본에서 또 커뮤니티 데이 즐기는 건 처음이니까 어휴, 결과 가 상당히 기대됐네요 아 근데 이게 혼자 잡을 땐 잘만 나오더만 미루렇게 하나도 안 나와 한 번쯤 나와주라 어! 아래서피추 나왔어 진짜 개커였다 잠깐만 이제 슬슬 끝나가니까 살살 불안한데? 이거 공원만 예쁜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슬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오늘, 오늘 결말, 결말 암시하는 거야 암시하는 설마 아그 아, 노래 좀 그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나 진짜 눈물 나오려 그래 오늘 좀더 일찍 왔으면 훨씬 더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었겠다 거의 뭐 제대로 잡은 거한 3시부터 제대로 잡아가지고 시간이 좀 짧네요 그래도 일반 민용 자체는 겁나 많이 잡았을 겁니다 아마 소, 사탕 지금 한 500개 넘지 않을까? 와 사탕 벌써 800개네 800개 오늘 진짜 민용 밀 질리도록 잡는다 뭐지? 더 잡으려고 했는데 공원 자체가 지금 끝났나 봐요. 관리자분이 지나가시더니 빨리 나가시라고 아무도 없다고. 아, 그래서 아 이게 아, 예. 하이 하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직 15분 남았는데 아 아까운데. 아.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이루치 한3 마리씩 또 잡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지금 CCTV 켜놨어.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 보고 이루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계속.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미영 커뮤니티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정산 타임이죠. 봐 보세요 지금 제가 민영 얼마나 잡았는지. 내려가도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보이죠? 보시면은 이로치도 중간중간 계속 조금씩 나오죠? 아, 잠깐만. 아씨, 또 배터렸고. 별 3개짜리부터. 꽤 잡혔는데? 자, 일단 요 민영부터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짠! 짜잔! 어, 일단은 뭐 야색으로 잡은 것 치고는 뭐이 정도 스치면 나쁘지 않죠? 제발! 하! 음, 아, 금만더못 보면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버프 먹어가지고 좋은 애들 진짜 좋단 말이야. pvp용으로는 망나뇽 만들만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일단 야생으로 잡고 치고는 잘 뜨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 수치들이.. 애매하네요 어뭐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끝이에요. 저아저 진짜 기대 안해요 저번에도 100개 채 갔던데 또뜨라고 이것까지 원하면 노양심 노양심 그러면 이로치 민용 한번 볼까요? 어야 민용 많이 잡았네 11마리 오 미뇽 중에는 다 쓰레기니 설마? 이렇게 된거 이로치가 막나뇽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긴 거나 한번 봅시다 우리. 대라라라라라라 우와 핑크 신용이라니? 그러면 설마 막나뇽도 삐꾸삐꾸한 건가? 아, 아. 막람용, 녹차 망나뇽, 녹차 망나뇽이구나. 자 일본에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이었는데요 오늘 일단은 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으면 됐어. 다음에 좋은 거 노려보면 되지 뭐. 여러분들은 꼭100 이렇게 뜨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희망.